나머지 두 유생에 대해서는 전 선생 자네가 할 말이 있는가? 아, 네네. 어 학생 두 명이 결국 여기까진 못 왔구나. 해옥수 유생은 결국 복수심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해하고 결국 자신까지 해하게 되어버렸네.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헛된 것에 써버렸으니까 너무 아쉽구나. 무슨 말이 없어. 선수 없네. 그리고 마리 유생, 아니 노세 유생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갉아먹었어.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의 재능을 따라갔다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생이 됐을 텐데 아쉽다. 그치만 그렇다면 입학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뛰어난 재능을 좀더 좋게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너무 그런 점에서 아쉬워. 그치만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했는걸. 노호세가 뭐요? 왜 노호세라는 거요? 자, 그... 자네들은 그이 일에 대해 깊이 알 필요는 없다네 자 그럼 시비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시험을 통과한 자네들에게 부탁 하나만 하겠네 자네들은 이제부터 신이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오 헨냥이는 저승의 문을 열수 있는 선택받은 뛰어난 고양이라네 그가 우리 주작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기다려온 일이 있다네 지금부터 햇냥이 유생은 방군님과 도우님을 만나기 위해 욕으로갈 거라네 그와 함께 떠날 의향을 갖고 있는 유생들이 있는지 묻고 싶다네 그 햇냥이 유생 그와 예. 함께 하고 싶은 유생들이 있는가 자네는 유생들과 이야기를 하였는가 음... 저는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음... 혹시 햇냥이 유생과 가... 같이... 가길 자처하는 자들이 있는가? 질문이 있소. 그 가면 당구님을뵐수 있는 거요? 저럴 줄 알았다. 그만. 아니 그러시오? 당구님이 난... 어떤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른다만 아마 가능성은 있을 있소. 을 그럼 난 가겠소. 하지만 역시. 하지만 당구님이그 자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조금 아 기분이 그럴 것 같으니 그 교복으로 반복하시오. 교복을 입는 것에 더 좋아할 것 같소? 그러면 버킷소 그리고 입겠소? 그 머리 위에 있는 그치. 글자도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네. 아 그러면 버킷소 보킷기. 홀딱쇼 홀딱쇼다 홀딱쇼 또... 홀딱쇼 시즌 2. 저 저도 갈래요 홀딱쇼 시즌 2. 그 서울지유생도 의향이 있는가. 에이, 네. 우지짱 알겠어. 정말 괜찮겠어응 같이 가자. 좋네 좋네 같이 그래. 가자. 자네들이 나서주어 고맙네. 자네들도 알다시피 이곳의 스승들은 공개의 메인몸이라 저승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질 못한다네 허나 아직 당의 학생들인 자네들은 다르다네 이 위험한 임무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오만 부디 몸성이 돌아오길 바라며 자네들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까지 안내해 주겠소 따라 들어오게나 예 yeah. 알겠소 자네도 같이 올 텐가 전 선생 아네 전달해 줄게 있으니까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 알겠소 예미룡 유생도 같이 올 텐가 네 저도 언니 돕고 싶어요 어? 미룡이도 지옥 간다고? 아니 나 아니. 지옥은 못갈거 같아 근데... 무섭지?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고 <웃음> 아니 내가 지옥은 못갈거 같은데 언니한테 그래도 도움되고 싶어서 이거 줄게 필요하면 쓸 데가 있을 거야 너 이거 안 받을 거야 어, 이거 여, 여의주 주면 무, 위험하다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아니험해 언니 금방 돌아올 거잖아 오랫동안 없으면 위험한데 언니 갔다 올 동안은 괜찮아 어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시간 시간이 나 진짜 언니한테 도움되고 싶단 말이야 아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아니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주면 올게 빨리 가죠! 들따라오오게나어떻게 된게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 이를 그죠? 존나 디스코스팅한걸 다들 하비되었 다들 준 우선 었는님을우시당있단을로시는재법을안내는하법을안내하겠소 여기 가운데에 있는 향이 든 상자를 오른손으로 집어보시오 어? 어? 이 뭐야? 그 향을 이 초에 대고 불을 붙여보게나 우와 불이 붙은 향을 들고 예 향로에 간절히 빌어보게나 무엇을 무엇을요? 무엇이 되었든 그 자네의 소원을 빌어보게나 <웃음>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구리 붙은 향을 향로 안에 꽂아보게나 예, 아직 안 빌었거든요 음, 자네들도 준비가 되었다 해보게나 네참고 내가 보기에 니가 깨지. 약간 개 같은데 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줬으면 좋겠어 애들 도로 살려 놓으렴 그럼 너도 살려주지 어, 혼집 줄게 새집다 오다 어때 등가교환? 오케이? 어뭐 이거 어디인가. 자, 그 앞을 올려다보게나, 당군님이라네 아이고, 당군님 아, 최애를 맞이한 기분이 어때야? 아유, 너무 좋소. 와, 아유, 역시 위엄이 있으시구만. 그신양 요새. 예. 청동 방울을 소지하고 있는가? 예. 청동 거울도 소지하고 있는가? 예. 청동 검날도 소지하고 있는가? 예, 그렇습죠? 여기에 있는 청동검 손잡이를 갖고 가게나. 한번 조합을 해보게나. 오! 오! 오! 이게 뭐야? 그검미 속에서 자네를 지켜줄 터이니, 부디 무사 귀환하길 바란다네. 예그이 주작관의 교복은 자네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란 그 교복으로 환복해 주길 바란다네 아 예예 예. 그 것이 저희 그그 그 쓸데없는 거좀 집어넣을 상자 없을까요?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요 아니 어. 나 줘. 저... 어 그래? 내가 갖고 있을게 양아 여기다가 넣어 어디? 너 빌려줄게 음? 어? 와.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템을 놓을 수가 있니? 어, 우선 어, 그 어. 두고 갈 물건은 여기다가 넣어두게나. 아니, 이거 빌려줘도 돼? 근데 어차피 같이 갈 거잖아. 그럼 빌려주고 쓰고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전소고자네, 그거 갖고 있는가? 네, 아, 알겠습 저는 이제 준비가... 아, 맞다. 교복 허벅스 <웃음> 저 교복이 없는데요? 아이고, 정말이? 준비. 준비성이... 홀딱스. 아, 아유, 저거. 홀딱스. 있어보게, 있어보게, 있어보게. 언니, 내 교복 빌려줄까? 아니, 괜찮아. 너도 그럼 홀딱쇼 하게 되잖아. 나옷 <웃음> 많은데. 홀딱스? 아 그래? 옷 갖고 다니신 톰? 나옷 많아. 아. 아 그래? 어, 그러면은 교복 빌려줘. 아 잠깐만. 홀딱스 여분 교복을 주려고 했더니. 아 이로써 저거 저구 개간지 유생복으로 환복했다네 아, 에헴. <웃음> 자, 다 준비되었는가? <웃음> 예? 그 전석우 자네. 아, 네. 얘들아. 전해주게나. 예. 네 교수님. 얘들아, 너네 너무 위험한데 가는 게좀 마음이 안 좋구나. 친애, 이걸 줄게. 이거는 원래부터 삿된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 팔이거든. 너네들은 몸 건강하게 돌아오는 게 임무야. 알겠지?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먹 마시오. 언니들 진짜 꼭 다치지 말고 돌아와야 돼. 정마시게 어 멋있다 어떤가, 어떤가? 와 괜찮다 아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오진다 지린다 우와 와 이곳은 혹시 그 어쩌고 저쩌고 사자 탈? 와 진짜 우진다 정말 그 저생에 삿댄 어쩌고 저쩌고를 다 물리칠 것 같다 와 정말 짱이네요 멋있다 자 에이. 그럼 다들 준비가 된것 같으니 이리들 따라오게 아, 잠깐만요 허걱스 니 이거 진짜 꼭 가져가야 돼왜 안돼 안돼 아니아 빨리 가져가 나는 언니랑 같이 저승에 못 가지만 그래도 도움 되고 싶어 아이 참 이거 오래 그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거 안 되고 가면 나 언니 안볼 거야 나도 도와주고 싶단 말이야 어? 안 보겠다면 어떡할 건데 언니 나안 보고 싶어? 야 그래도 이런 거막 빌려주는 거아니야 그래도 언니니까 빌려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빌려주잖아 참나 이거 언니는... 빌려줘야겠어? 응 언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존나 지대절탱 존나 센 고양인데 이런 거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우. 언니한테 주는 거지 참나 뭐, 하여튼간 아이 진짜 어. 아영 찝찝한데 애걸 뺏어가는 느낌이라서 아니야 빨리 그니까 나한테 이거 돌려주러 건강하게 잘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시간이 없네 빨리들 갑세 예예 거참 조그만 게고집은 아까도 말하였듯이 언니들 배웅해주러 가도 되죠? 저 저기까지만 가위 정동 방울이 네. 가르는 곳으로 따라가게나 알겠는가? 우리? 예. 그리고 청동 거울을 이용해서 문을 열게 예예. 예. 자네들도 잘 들어두고 그 햇냥이 유생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네 알겠소 어정 맛이오 그이 배를 타고 가면 되오 그 저승에 가면은 이 물과 같은 방이 있을걸세 예. 삼도천은 저승과 이승을 가르는 강이니 절대 닿지 않도록 주의하게나 알겠는가? 돌돌이 예알겠 저승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이니 꼭 명심하도록 하게나 다음 아, 어떻게 되나요?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게나 위험하오 알겠는가? 예예 예. 그리고 또뭐 조심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나요? 꼭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네 그것만 예. 지켜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앞세 쪽이구만. 호호, 근데 이 물에서 아유. 냄새나는 거 같은데, 물에서 막 뭐가 뽀글뽀글... 아, 배 운전하는 게 상당히 어렵네. 이거... 그치, 나 이거 처음 해보 아, 역시... 이 일로와, 이 일로와... 여기 맞는 거 같아, 여기인 거 같아... 여기... 어... 응. 어... 여기인 거 같아... 어... 어... 뭐야? 이거... 예... 맞나? 맞나? 이거 문이 막힌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문이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거울 룩에서.. 어떻게.. 아 똑똑? 똑똑? 열어주시오 열어라 이 놈아! 똑똑 이게 무도 없는가? 아니 고 어? 이, 이 자식이.. 여기가 맞는 거야? 어? 이, 이, 이게 그 거울 문이 아니요? 어디 어디? 오케이. 여기 여기. 어, 어? 뭐야? 아, 홀 여기 있었구나? 헐은? 네? 어? 어? 헉스! 헉, 근데... 어... 뭐야 얘, 해골... 뭐야 얘, 해골... 여기, 여기 가도 되는 거요? 아 저승으로 가는 문이라서 여기 온갖 해골이 다 있나봐... 뭐야 이거? 그냥 들어가면 돼? 대박, 돌돌? 야, 들어간다, 얘들아! 어, 여기... 약간 좀우스서하오 어, 그러게, 엄청 엄청 엄산하네... 어? 아니 여기서 대체 어디로 가라는 인가 이거 그러게 아 이걸 또 따라가야 되는 건가? 꼼꼼해서 보이는 게 하나도 흥아니고 허걱스 여기 막 여기 어. 꿈속에서 본거 같아 아 그래? 여기 꿈속에서 봤어? 어 맞아 맞아 너 꿈속에서 뭐뭐 봤다고 했잖아 거 같은데? 어 어디로 가야 지그럼 <웃음> 자네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응. 우지를 따라가자 어 너무 믿지 말고 나도 꿈속에서 본 거긴 한데 그래 그래 일단 따라가보자 알겠지? 어 야 여기 막 어, 바닥도 질척질척하고 막 어. 어휴 하늘이 아주 번쩍번쩍하고 그러게. 근데 저기 뭔가 있는디? 비슷한 게 이게. 그렇지. 아이고. 오. 아이고. 옷질이 어, 놀랐어, 당고니 일로 한번 가보자. 야 무슨 비명 소리 나는데? 응 저기 뭐가 보이는구만. 그러게 저거 뭐야? 에? 야 근데 이거 이거 물이 그 삼도천물 아니야? 어... 여기가 삼도천 인거 아니야? 그런가봐 물이 있는데 그런 것 같네 어? 야 우리 어, 배를 가지고 왔어야 되나봐 맞아 여기 어떻게 건너가? 그러게 오씨 근데 아네내그 음. 황금 쓰는 능력 보고 싶다 했지 오! 맞네 맞네 너가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한다 했잖아 그치 그치 내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액체도 되나? 아이 뭐한번 해보는 거요. 나도 액체에 써본 적은 없으니까. 아 근데 이거 만점 안 된댔잖아. 되나? 괜찮나? 이, 있어 보시오. 대박 돌돌. 아유 당구님 도와주시오. 할수 있어. 누구야? <웃음> 됐다 됐다. 야 대박 돌돌. 잘 따라오시오. 그 빠지지 않게. 와와와와 어. 와, 와, 와, 와. 야 이거 우와. 금. 와 이거 금. 야 울자. 이따가 이거 금 캐가자. 어 이거 캐 캡... 해도 돼 이따 켜면 되지 뭐. 어. 그캘수 있으면 가져가 시오. 아니면 그래, 내가 그래, 또 그래. 만들어 주겠네. 그래 그래 그래. 야. 와. 어. 야 금이다 금. 어.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어 울지오. 아울지네집 서겠다 서겠어. 괜찮다잉. 그지. 어. 괜찮다, 잉? 그치? 오, 대박이다. 안전다. 안전다. 포재 갑돌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게. 어 그래 어, 그래, 당연하지.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역시 야저 금소가이자 어사주에 금이 존내 많은게 틀림없어. 당연하지 나는 그금소잖아 이름도 그렇지 그렇지 이름까지도 금소 황금소잖아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어와 이래서 친구를 잘 사겨야 어쩌고 저쩌고 와야 대박이다 야저 금소 존나 유능하네 와, 진짜 야 멋있다. 장난 없다 진짜 네. 어 우리는 아마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 그럼 나만 들어갔다 올까 그한냥이 자네 응? 전에 내 당군 신발 가져가고 내가 소원 두개 들어주기로 한거 기억나오? 그치 그치. 그때 하나 그 거시기 들어줬잖아. 그 간식 달라는 걸로. 응. 내가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소원 하나 쓰겠소. 오 뭐지? 설마 그... 막 살아 돌아오라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웃음> <웃음> 정말 자네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웃음> 바로 그냥 막살리버리는거 봐. <웃음> 그 살아서 돌아오시게 그 위험한 일 겪지 않게 조심하고. <웃음> 아 설마 설마 했네. 아이 설마 설마 했네. 난짜 는이지철의누구 n 고그케게밥을 잘하는가. <웃음> 당당히 곤란하고 만 <웃음> 우리 천생 영분이네. 그래도 이마시오 그래. 네, 에에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참. 그럼 나 갔다올게 그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게 그래 너희 미용이 여의주도 꼭 다시 가고와야오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야, 너네 이거라도 먹으면서 기다려 자아 어허, 어허. 갔다올게 다녀오시게 킥킥킥킥 어, 어? 뭐야 문인가 설마?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또 시커먼 디? 응? 이게 뭐지? 복스 아니 그우찌가 말했던 시커먼 어쩌고저쩌고가 저건가? 그치? 우찌가 하얀색 머시기랑 까만색 머시기에 들어갔다 왔다고 했잖아 어? 어? 그럼 여기는 단군 어쩌고인가 어? 그 아까 우지가 그랬잖아요. 뭔가 그 까만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가 막어막 어쩌고 저쩌고가 막어 세상이 막 무너지고 까매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고 하얀 방에 들어갔다 와서는 뭔가 괜찮아졌다고 하던가? 근데 내 생각에 그러면 저 구처럼 생긴 거 있잖아. 이게 단군이랑 도훈인 건가? 흰 방을 들어갔다 까만 방을 들어갔다그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저게 단군인가? 이거 단군이랑 도군인가봐 그런게 이거 약간 나무가 생긴게 보니까 그 무당들 구탈세쓰는그 나무 같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도군이고 아까 그거는 단군인가봐 그러면 내가 도군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단군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건가? 둘의 각각 다른 곳에 봉인이 된줄 알았거든요 저는 일단 나는 도훈을 만난 적은 없어 당분도 만난 적은 없지 근데 울지의 꿈에 따르자면 울지의 꿈에 따르자면 까만방을 들어가면 안 된다 했거든요 까만방은 세계의 종말이라고 했고 하얀방은 세계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솔직히 당군도 못믿겠어 당군이 만들어놓은 질서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근데 울지는 예지몽을 보니까 돈을 선택하면 그러면 이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의미잖아 그럼 내가 살고있는 세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고 이거는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싸움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은 그래서 단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같아 왜냐면 내가 보기엔 이거는 단군이 나를 부른 게 자기를 선택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 불러서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어? 그런 환경을 조성한 거 아닐까? 내가 다른 애들의 존재를 몰랐으면 그냥 돈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른 친구들이 죽지 않으려면 그러면 단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왠지 단군을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진짜 고민이다. 단군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